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네 건강히 죠 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은 아 어, 아버님 집에 왔어요. 마이프 아빠예요. 참 뭐라고 말해야 돼요? 참모님. 장인 노른 장인 <웃음> 음. 아, 발음이 잘안 나와서 오늘 장인 노 아버님이 아 음. 어, 오리로 오리로 오리탕 오리탕 오리 주물러. 아, 네 오리 주물러 음. 해준대요. 그래서. 음, 한번 같이 먹방하려고요 아버님, 이 오리는 어떻게 양념하실라고요? 어, 이거를 네. 어, 오디엑스랑 네. 고추장이랑 네. 이렇게 양념을 넣고 네. 마늘, 양파 네. 넣고 네. 이제 섞어가지고 네. 네. 오리하고 이제 이렇게 주물 러가지고 이제 섞는 거지 양념. 와. 양념이 오리에 배이게끔. 아, 음. 맛있겠다. <웃음> 그래, 아. 잘 해야지. 네, 네. 음. 해주세요. <웃음> 고추장? 고추장 이거는 오디에키스 얼마 정도요? 조금 더 됐어요? 됐습니다 네 양파를 네. 저걸 손질해가지고 와가지고 양파 넣고 마늘 넣고만 돼 네. 음. 양파를 넣고 주무르는 걸 맛있게 주무르는 도포인지 그래서 주물러기지? 응 <웃음> 미리 이 얘기를 하지 내가 다 준비를 해주시 한다고 그러면 나는 몰랐어 아버님 이제 섞어도 돼요? 다 응, 양념이 응, 응, 됐으까요 이걸 이제 여기다 네. 놓고 한대섞고 네. 그래가지고 네. 먼저 닭고기 어. 이렇게 오리고기그래요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아, 양념은 아. 양념대로 고기를 여기다 좀 네. 닦고 오늘은 그 양념이 그렇지 그렇지 그래갖고 이놈으로. 이놈으로 네, 이렇게 한번 더로 놓고 고기를 네. 그렇지 내가 이제 요리사가 될거예요 버무려십시오 네. 요리사가 될거예요 응. 양념은 다 아빠가 하시고 네. 버무리기만 야묘은 응. 아버님이 할수 있겠지요 응. 또더 넣어주면 근데 네, 맛있을지 모르겠다 맛있을 거 같아 맛있어야 하는데 아 냄새가 <웃음> 아, <웃음> 아, 지금 묻어 네맛있어아색깔인데 네, 네, 네. 입니다. 개봉가. 아 아까 파트를. 우. 아까 거고 네, 파티고프. 이거 너무 신기해요. 완전 조그만. 조시 옆에 서봐요 나무. 조그만 나무인데 내 네, 무릎 무릎도 아니에요. 무릎까지도 아니에요. 와두개 어, 밤. 네. 와 벌집, 벌집들도 있고 뭐니? 저거 대충이거 상어 아니야? 네. 네. 어, 어, 어. 거울는이에도 예쁠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때. 음! 눈 올때 설경이 네. 설경이라고 그러는 음. 이렇게 보면 완전 이손 한번 이렇 이렇게 있고 다 와. 이 <웃음> 앞에도 예쁘지네바고기 짱뚜 짱뚜야 오와 아, 조씨가 이제 해줄게요. 가자. 가자. <웃음> <웃음> 음식이 지금 왕성. 완성... 강아지들 어? 너무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웃음> 아, 음식이 지금 아, 음식이 지금. <웃음> 임시, 음식이 지금 완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 드릴게요 와우 리와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와 이제 다 요리가 됐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먹어볼게요 아버님 같이 맛있게 먹자 와야명이 대박이에요 대박 음 한국 와서 이런오리 처음 먹어봤어요 이거 분위기가 좋잖아요 자연으로 할지 하면서 어. 와 아버님 같이 식당 만들면 될것 같아요 식당 오리 식당 오래 <웃음> 오리 너무 음, 맛있어 진짜 좋다 강아지들도 냄새를 맡았나 보네 음. 고기 냄새나니까 <웃음> 물을 좀 줄여야 해 와아 일한번내인이에요 검색도 빠르다 <웃음> 저는 먹방하는 사람이니까 응. 그리고 체격이 <웃음> 좋으면 워낙 응. 음식도 많이 먹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응. 보님도 응 음, 음. 천천히 드세요. 응 맛있다. 와 맛있다. 우즈벡에도 이런 요리가 있어요? 이렇게 주물럭 빨갛게 해서 먹는 거? 우즈벡에 오르게 있는데 이렇게 안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더 대박날 것 같아요. 오즈벡에서 네. 양념을 골고루 네. 잘 넣고. 응. 음. 한국은 이렇게 고추장 양념 해가지고 음. 먹는 음식들이 많아요. 매실이나 음. 매실이나 오디에 키스 이렇게 넣고. 아빠 원래 여기 여기가 오디가 유명한가? 고창 복분자 복분자? 응. 복분자? 응 옷이랑 응. 비슷하게 생긴 거고 응 음. 복분자 한병가져고 갈래 <웃음> 술? 술못 먹어요 응. 조금씩 한 병씩 약이야 한병줄게 요리할 때 넣으면 되나? 그래도 되고 음! 먹어. 응 너너먹어 너너먹어 복분자하고 가져와서 요리할 때 조금씩 나 맞아 그러면 닭요리고 소고기요리고 조금씩 나 잘 익었다. 네. 응, 잘 익고. 30분 정도, 30분? 40분 정도 기다렸어요. 진짜 잘 익었어요. 부드러워요 응, 고기가. 응. 부드가고 양념도 잘 배이고, 응. 네. 간도 딱 맞고. 네. 고기 안에 쑥쑥 들어갔어요. 응, 양념이 잘 배였어. 저그 놈들은 지금 냄새 풍기니까 다 해가지고 잘라보고 있어. 틀림없이. 뼈 줘도 돼요? 아, 뼈 줘도 돼요? 머리 뼈. 응, 뼈 줘도 돼? 난큰 놈아. 음. 뜨거웠어. 근데 끊어서 죽는데 안전하긴 하 닭뼈는 위험하다고? 위험해, 죽어. 아빠한테 좀 질기겠다 응? 괜찮아? 맛있어 음. 많이 안 질겨? 응응다 익었어 다 익었어 산약이 참 좋네 근데 한국에서는 닭뼈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즈벡은 강아지들 그냥 음, 다 준대요 아빠. 응. 음, 닭뼈도. 안돼 위험해. 그냥 먹는 음식 다 줘요. 응. 음. 뼈도. 강아지한테 음. 다 모든. 거. 나 그만 먹을래. 응. 먹을래? 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 지금 엄청 <웃음> 많이 먹고 있는데. <웃음> 밥도 어. 드셔야죠. 네? 응, 난나 응. 김치 가져올 응. 테니까. 아버님 집 와서 맛있는 음식 먹어서. 음. 좋은 조각이 생겼어요. 네. 고맙다. 잘 먹어주니까 네. 고맙다. 안먹안 <웃음> 먹어도 문제 되는데 <웃음> 아, 너무 못 먹어도 문제 되는데 잘 먹어주니까 진짜 고맙다. 와. <웃음> 이번에 아빠가 해주신 거니까 다음 네, 다음에는 음. 음. 우즈베키스탄 식으로 한번 요리해서 아빠 양꼬치. <웃음> 음, 야고 콤하면 나는 딱 맞을 것 같아. 네. <웃음> 볼 것도 없이. <웃음> 아빠도 짠거 주고 왔시니까나 <웃음> 가지고 올까? 김치랑? 응 음. 지금 먹어 네 아니 너도 먹어봐 응. 네. 나도 먹어봐 아버님 진짜 한 다리만 된 거예요? 한 다리만 뗀거까지 아버님이 지금 한 다리만 먹고 배불러 돼요 제가 먹방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다 먹어야 돼요 너무 맛있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야. 그래. 이제 남는거는 편하게 먹을게요 밥그릇에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어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는거 아니야?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 아 기다렸어. 밥그릇에 넣어달라고 응. 얘 이름이 뭐야? 짱뚜 짱뚜 짱뚜 <목소리> 이뭐 얘는 이 이름 뭐야? 아 장아? 아 아빠도 헷갈리시는데. 장아? 아아 여기, 여기는... 짱구 동생이네. 빨리 가. 여기다 갖고 얘 이름이 뭐예요? 름이 뭐예요? 짱앤짱오 제일 이름이 멋있는데? 자리가 짱앤 맛있게 바로. 먹어 짱엔 맛있게 먹어 오오 무섭네 오얘무 음, 오늘 너무 잘 놀았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한국 와서 처음 먹었어요. 이런 맛있는 오리탕, 오리 보리, 응. 오리 음식. 그래서 큰일이야.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응。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분님. 니 다음에 더네 한번에는 더 맛있게 재밌게 놀아네네 알겠습니다 분님. 감사합니다 님 네. <놀라잇게>